Let's do i 내게알린다 안녕 동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실내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에어컨 필터의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정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율생만 혼자 몰래 사용한 에어컨 필터의 또 다른 활용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방법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동튜뷰와 함께합니다. 어, 동튜뷰 에어컨 필터가 어디 있지? 고마 직접 교환이 가능한 자동차 소품 중에 한 가지 에어컨 필터는 정비업체를 방문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공임을 받고 있는데 사실 에어컨 필터 교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는 작업에 비하면 공임이 너무 아깝고 사실 그 비용이면 집에서 피자나 치킨 한 마리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조금 아깝지 그럼 에어컨 필터는 얼마만에 한 번씩 교환해줘야 좋을까? 교환 주기는 매뉴얼에 1만 킬로에 한번또 기간으로는 6개월에 한 번을 교환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운전자의 운전 습관 또 환경, 날씨, 기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는데 만약 가족 중에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다면 에어컨 필터만큼은 신경 써주는 게 좋겠지 물론 에어컨 필터가 여러 업체 ...에서 수많은 제품이 출시되고 항균효과가 뛰어나다 프리미엄 제품이다 라고 홍보 하는데 실제로 어느정도 항균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값비싼 기능성 제품보다는 적당한 가격대 제품으로 자주 교환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야 그럼 치킨 한 마리를 생각하면서 짧게 에어컨 필터 셀프 교환 방법을 알아볼까? 대부분의 에어컨 필터의 장착 위치는 글로브 박스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자동차자마다 조금씩 방법이 다르긴 하는데 오늘은 기아차로 알아볼게 우선 글로브 박스를 열면 좌우에 글로브 박스를 고정시켜주는 레버가 있는데 좌우 레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고정 레버가 빠지고 글로브 박스가 완전히 오픈되게 되지 또 안쪽을 보면 필터를 넣는다 있는 곳에 또 하나의 커브가 있는데 커브의 양쪽 끝을 잡고 잡아당기면 커버가 분리되고 필터를 쉽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새 에어컨 필터를 넣고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립하기 전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윤색만 알고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방법을 이제 공개하려고 해 동티뷰 우린 보통 차 안에 나만의 취향과 좋아하는 스타일로 방향제 하나씩은 놓고 다니는데 좋은 향은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 그러다 보니 형태도 모양도 향도 무척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네, 어떤 것은 송풍구에 끼워넣기도 하고 또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세차를 하거나 할때또 상당히 걸리적거리고 또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고 고정을 시키려면 접착을 시켜야 하고 자칫 엎지르기라도 하면 액체가 흘러 플라스틱을 녹여 손상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줄게 아까 교환하려고 준비해놓은 에어컨 필터가 있는데 요거 교환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는데 어, 바로 이거 아로마 오일 나는 에어컨 필터를 교환하기 전에 아로마 오일을 에어컨 필터에 활용하는데 방법은 간단해 필터의 윗부분에 여러 곳에 아로마 오일을 군데군데 적셔주면돼 이렇게 하고 필터를 다시 끼워 넣게 되면 밑에 있는 블우 팬이 공기를 빨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아로마 향이 빨아들여져 차량 내부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은은한 아로마 향이 차 안에 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 이건 리필용 멤블렌 방향제인데 이걸 활용해도 되는데 역시 이것도 원하는 향을 선택해서 필터 위쪽에 올리고 스테이플러로 쿡 찍어서 고정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모두 간단하지 그럼 에어컨 필터를 끼우고 에어컨을 한번 작동시켜 볼까? 음, 좋은 향이 차 안에 퍼지니까 기분도 상쾌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 잠깐 시동좀 끌게 향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또 향마다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 이렇게 천연 향또 아로마 향으로 차 안을 관리하게 되면 운전할 때 집중력도 키워주고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상당히 좋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나만의 에어컨 필터 활용 방법을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천연향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저는... 내 네, 관리입니다. 수고했어, 동티뷰